네, 여러분. 아, 이제, 슬슬, 어 아침에 막 서리가 내려. 하기사, <웃음> 11월에 서리 내리는 건, 음, 5, 6월에 서리가 내려야 그게 한이지요. 그치. 그말 있잖아. 어, 여자가 하늘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자, 제가, 이게, 제가 솔직히요, 음, 이 타로를 보지만 제가 명리학을 공부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주제를 뭘로 놓아도 그 달의 운기로 뽑혀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달에 나한테 많이 제제제그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하고 합이드니까 보는 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 주제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음, 제가 그래서 몇 번을 영상을 찍었다가 파기를 했어요. 주제하고 너무 동떨어져서 찍기는 그렇게 주제가 먼저 나가잖아요. 카드를 이렇게 뽑아놓고 리딩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 그러면은 앞에 걸 다시 또 다시 찍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그랬어요. 그래서 어, 이번 달에는 내가 어떤 주제를 쓰든. 과거의 인연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거 염두에 두세요 어, 과거 인연이 찾아온다, 찾아와서 온찾아 귀찮게 굴면 어, 그거지 내가 어, 그 사람이 싫으면 그냥 빵 차버리면 되는 거고 좋으면 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어, 빅딜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냐면은 11월에는요 과거의 인연도 나타나지만 새로운 인연도 많이 나타나요 음, 그러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인과응보를 찍어도 제외로 떨어지고 그치 어그너뭐저뭐 뭐, 그런 거야 계속 미래에서 온 편지하니까 재외 재외 카드가 두 개나 나오잖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카드가 흐르는 대로 흘러가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찐 리딩이지 내가 조작할 순 없단 말이지 아무튼 주제와 동떨어져도 <웃음> 아, 가끔씩 어, 한두 카드는 그렇게 가끔씩 나오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을 주제를 갖다가 어, 발표를 하긴 하는데요. 주제를 발표해놓고서 솔직히 떨려요. 이 카드 안에 뭐가 들어 있을지 나도 몰라요. 일단 주제는 읽어볼게요. 음, 자 오늘의 주제는요. 조만간에 내 매력에 홀딱 빠져들 사람이에요. 음, 왜냐면 11월에는 새로운 연애를 갖다가 할 사람이 꽤 많을 거거든요. 음 그리고 과거의 연인이 새로 도, 들어와서 새로 시작하거나 원래는 저번 달에 그 과거의 인연하고 이렇게 시작이 될 거면 저번 달에 됐고 안 됐으면 저번 달에 어, 안 됐어야 되는데 올해가 이민이다 보니까 이내 한 목이 돼 버리면서 그게 과거의 인연도 가능하단 말이죠 음왜냐면은그 해월은 그뭐 바다 해나 뭐하늘해 이런 게 아니에요 돼지 해자야 돼지 돼지 달이란 말이야 어 돼지다 돼지하고 호랑이는 육합이거든요 그게 합이 딱 들어버리니까 이게 내가 어, 의도한 거하고는 달리 가버릴 수 있어요 음 그렇더라도. 어 여러분이 한눈에 들어와서 뽑은 거라면 그건 여러분의 카드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카드 서론이 너무 길었죠? <웃음>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네 저는 그럼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만간에 내 매력에 흠뻑 빠질 사람 음, 조만간에 내 매력에 흠뻑 어, 누가 빠져들어올까요? 이미 빠진 거 아닌가? 어, 누군가가 여러분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어오는데 어허 이거는 여러분이 음, 어 별로 그 사람이 어, 마음에 들지는 않는가 봐요. 음 알아볼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 왜 알아볼 생각을 왜 하지 않지? 그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선생님 안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어, 왜냐하면 나는 카드를 보는 거고 여러분은 실제로 그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음 왜냐면 카드에서 보는 거하고 그치 카드에서는 모든 카드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 근데 긍정적인 부분을 갖다가 리딩할 때도 이 긍정이 배가 될 때는 긍정적인 카드로 막 이어지면 이건 완전히 진짜 찐 긍정이라는 거지. 근데 부정적인 카드로 그게 하나가 있을 때, 두 개가 있을 때, 세 개가 있을 때는요 그게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 부정적으로 근데 그게 골고루 섞 어떻게 돼? 그치? 그냥 치그 무난하다라는 거지 아무런 그 임팩트가 없다는 거지 우리들은 짜릿한 걸 좋아하잖아 음 그래야지 가슴이 뛸것 같으니까 어. 자 어디 봅시다 여러분은 어, 별로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연애에 관심은 그닥 없어요 음, 연애에 관심은 그닥 없어 왜 그닥 관심이 없냐라고 하면 지금 그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다 손에 어안 익는다? 안 익을 어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어 내가 이 일이 그나 습관이 될 만하면 바뀌고 습관이 될만그니까 일에 그 탄력이 붙을 때쯤 되면 일이 또 새로운 게 바뀌고 새로운 게 바뀌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기 때문에. 이 업주들이나 이 회사에서도 계속 사람들을 갖다가 어,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계속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일에도 조금 지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전의 기억들이 그닥 여러분이 음. 어, 좋은 기억은 없다라는 거지. 어, 막 그렇게 뭐, 뭐 지금 뭐요만큼밖에안 나왔으니까 좋은 기억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약간 감정선에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정확한 건 아직 모르지. 어, 정확한 건 아직 몰라. 어. 근데 나는 여러분이 왜이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에 누군가 다가와요. 다가오는데도 싫다 그러는 줄 알아. 음. 여러분의 상처가 너무 깊다라는 거지 어. 과거의 남자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그 데미지 복구가 덜 됐어요 어. 그뭐 아직까지는 어, 잠자기도 그렇고 가슴이 좀 벌렁거릴 수도 있고 어. 그 사람 생각하 하면 가슴이 벌렁거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다가온다 하더라도 별로 알고 싶지 않다 그래야 되나 음, 알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선생님, 그러면.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어, 근데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저도 대충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누가 호감을 갖고 있는지 알긴 아는데, 그 사람이요, 저 말고도 다른 사람한테 좀 잘해줘요. 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뭐라 그래도 관심이 없어요. 어, 뭐야, 뭐, 어, 오직 나만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도 다 자기 그 안에 넣어놓고서 어뭐 맞아요 어장관리하듯이 하니까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 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딱히 그렇게만 보어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옷을 걸릴 때도 이옷 고를까 저옷 고를까 완전히 내결수됐기 전에는 막 이렇게 보잖아 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을 멀리서만 본 것이 뿐이지. 그러니까 뭐 멀리서 보거나 아니면 사무적으로 봤거나 하여간 그렇게 본 것이지 여러분들을 가까이에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어, 예를 들어서 뭐 회식이다. 아니면 동호회 무슨 뭐뭐산 등산 갔다 내려면서 오 먹는다 했을 뭐 먹는다. 아니면 서클 모임 이런 데서 뭐뭐 어, 뭐 활동 끝나고 먹는다 그랬을 적에. 그 그 주변의 다른 여자한테도 친절하게 해줬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친절해요 응. 원래 친절해 원래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응,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서 그냥 지레 진작으로 아 너도 극과일 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물론 극과일 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나 음 응.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그런 거지 아, 그 사람은요 뭐 꾸준하지가 않고 자기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하고 그러고 어뭐 어쩔 때는 되게 친절한 것 같은데 어쩔 때는 뭐그 그렇지도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거지. 그 사람의 행동이 여러분한테 불만족스러울 수 있겠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어,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버할 수 없었던 게 아닌가? 그잖아. 나한테, 그렇, 어, 어, 친절하게 대할, 미소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친절하게도 하지도 않는데, 괜히 내가, 아유, 어. 저기 뭐 해미 뭐, 아름답소 음, 입 오늘은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어, 그러다가 뭐야 하고 딱 이러면 뻘쭘해지고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왜냐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딱 보니까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다리를 쭉 뻗고 눕겠어요 그렇잖아 그런 것일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근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한테 어, 마음에 있는 건 맞아 음. 그뭐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난 그래 어떻게 어. 이 사랑이라는 게 정이라는 게 여러분도 사랑해봐서 알잖아요. 과거의 사람을 왜못 잊고 왜 그러겠어. 물론 여러분한테 데미지 준 사람도 있지만 정말 그 어, 여러분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이, 잊혀지는 것도 사랑했던 기간에 비례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 좋아지기 완전히 사, 이 사람한테 좋아지기까지는 그만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지. 음. 여러분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어떤 시간? 그 사람의, 어떤 사람에게 사랑에 빠져들는데 그냥, 첫눈에 반하기는 조금 힘든 구조가 아닌가 싶어. 과거에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젊으니까. 어, 20대, 10대 초반, 10대 때 빠르면, 어, 첫사랑 경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10대 때, 20대 때, 이럴 때는, 첫눈에 빠져들 수도 있어. 꼭 첫눈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이, 이, 지금, 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선생님 왜요? 라고 한다면 이 카드를 보는 사람이 그렇게 나이가 어리지가 않아요. 음 나이가 어리지가 않아. 최소 30은 넘었다라고 봐. 음 그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카드를 보고서 30이 못된 사람은 아마 돌려서 딴 데로 갈 거야. 왜냐면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할 거거든.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지금보다 좀더 쉬울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떠한 어, 이성들에 대한 경험이 쌓여가면서, 그렇지 이제 점점 더신중해 신중을 기한다라는 귀한, 거지. 너무 신중하다라는 거야. 음, 너무 그냥 퐁당퐁당 뛰어들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신중할 필요도 없어요. 어, 우리 앞으로 남은 생 혼자 살건 아니잖아. 음, 그 내가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할까봐가 무섭다고 사람을 안 새길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더듬어 남 이걸 본 사람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마찬가지야 내가 항상 그러죠 이 카드를 볼때 내가 어, 보, 보는 사람이고 상대방이 그 사람이라고 어, 내가 남자면 그 사람은 여자가 되고 내가 여자면 그 사람은 남자가 되는 거지 그치 어, 자 그리고, 어, 이 경우에서는요, 어, 남자, 만약에 남자분이 이거를 읽는다면,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하는 그 여자분은 그거예요. 어,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매우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음, 어, 이거는 조금 다를 수 있어.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조심스럽기 때문에, 어, 다가오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어디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안들 들 수밖에 없어요 어, 다가오는 모습이 음. 근데 그 마음에 안 든다 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 여지를 갖다가 그만큼 안 주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살짝 살짝 어, 하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조금 어, 반, 무반응 어, 반응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한번 그냥 툭 던지고 가보고, 응. 응. 저기 막 그런 거지. 식사는 제 시간에 해요, 속벌려요뭐 이러고서 가버리고 또 한동안 또말 없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로 봤을 적에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응. 이그 이, 왜냐하면 그 사람도요. 조금 감수성이라는 그 사람도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하고 좀 비슷해 성격이 여러분도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확 커잡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혜미일리와밥 어, 어, 먹으러 가자 어, 어, 나 지금 뭐냐 안 좋아서 그럴 때일수록 더잘 먹어야 돼너 어, 이렇게 안 먹으니까 어, 저 마르는 거야 가자. 어, 저기가 가서 앉아있으면 한숟가리라도 먹게 되고 한 숟갈 먹으면 우리 애니가 건강해지지 않겠어? 하고 싹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 이 사람이 이 사람도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이니까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음, 이 사람도 어, 좀그 남자치고는 아트 어, 예민하다 이거지. 섬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 섬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 이 사람도 지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해놓고, 아, 진짜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조마, 어, 이 사람이 조금 행동에 변화를 줄 거예요. 어. 어떻게 행동에 변화를 주냐 하면 조금 남자답게. 어. 왜냐면 매번 지가, 자기가, 어, 여러분한테, 어. 소극적으로 대시를 해놓고서 아 이런 어, 멍청이 아 이런 멍청이 이래서 자책을 하거든 어, 왜냐면 자기가 봐도 이건 아니다 라고 싶은 거야 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니다 라고 싶은데 그 에, 본인이 아니다 라고 싶은데 여러분은 그럼 기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조금 적극적인 어,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네 음, 여러분 주변에 소극적으로 여러분한테 어, 대했던 사람을 한번 어, 살펴보세요. 어, 그냥 막무가내로 내려찍지 말고 여러분이 너무 방어를 갖다가 아왜 이렇게 방어를 해? 어, 아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 어, 저기 막 케이크 어, 먹고. 어. 밤바다도 좀 보러 가고 어여 저기 막 새해 해돋이도 보고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차내면 언제 해돋이를 보러 가나 <웃음> 그치 않습니까 해돋이 보러 가야 되는데 음 어. 어, 내가 보기엔 이 사람 어떠냐고요 어, 나쁘지는 않아 어, 나쁜 사람 왜냐면 이 사람이 그그 어, 그 남자로서는 조금 패기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폐기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음,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폐기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 음 그럼 찐 인연일까요라고 말한다면 그찐 인연인지 아닌지는 전좀더 사겨봐야 알지. 어이 카드 상에서는 어, 앞으로 여러분한테 홀딱 반해서 다가올 사람을 갖다가 저기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음, 찐 인연은 만들어 나가야지 음, 음, 여러분이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어, 그냥 혼자만의 어떠한 쉼을 조금 갖다가 그치 왜 혼자만의 쉼을 갖냐 하면 과거의 일들이나 이런 걸 갖다가 내 마음에서 어느 정도 청산을 하지 않아야 되, 청산을 하지 않아 될까요? 어, 과거의 기억이 이렇게 내게 또렷한데 이 기억으로 누구를 만나겠어? 어,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 뭔가를 갖다가 하나를 갖다가 어, 그렇지 내가 여기서 머물러 것이냐 일단 음, 한 텀을 쉬고 그렇지 연애를 하느냐 아니면 에이, 어차피 연애할 거. 그냥 확 해버렸냐?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선택하기 전에, 어, <웃음> 아고 <아유>, 죄송해요. <웃음> 사례 들렸어. 한 그니까 약간 쉼을 갖고, 어, 쉼을 갖고, 어, 이 사람하고 여러분이 시간을 갖게 됐지 않을까 싶어. 음, 담백하게, 어, 뭐, 이렇게, 뭐, 끈적끈적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어, 이 사, 이,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한 그렇게 큰 마음은 없어요, 아직까지. 어, 그렇지만 내가 왔을 적에 여러분이 약간 그, 그, 후레쉬 있잖아요. 어, 그거, 어, 그 후레쉬를 시키기 위해서. 그치, 환경을 갖다 조금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시간을 갖는 것 같아. 응, 그건 잘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무턱대고 사랑에 빠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우리가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무조건 사랑에 빠지면 안 되지. 왜냐면, 한번 사랑에 빠졌다가, 어, 거기서 탈출하려, 그게 잘못됐을 적에 탈출하려면, 데미지가 크잖아요. 일단 사람의 댐데미를 갖다가 본 다음에 천천히 그 사람한테 빠져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어, 그것도 꽤 달달해. 천천히 응, 무흐하게 빠져들어가는 거 속속속속속속. 음, 응. 나는 그게 참 개인적으로 더 좋다. 그게 더 그게 늦지만 더 어. 더 임팩트가 있다 이거지 나중에 어 그리고 그렇게 천천히 빠져 들어갈 때 눈빛만 봐도 찌릿하고 오잖아 어 그런 거 너무 좋잖아 음, 그런 거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시간은 갖는 것 같아요 뭐 어떠한 뭐뭐 음, 뭐 사랑을 나눈다라기보다는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런 것 같고 아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나올까 음 시간을 가지면서도, 여러분이 자꾸,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가 자꾸 하는 것 같아. 음. 이 카드가 너무 부정, 부정적인 게 많이 나와. 어. 그, 그게 그런 것 같아. 어.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긍정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계속 어, 부정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어, 그러다 그러다가 이 사람 놓칠 수 있어요 어, 놓치도 놓쳐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면 더잘알 텐데 이 사람 놓치고 후회 안할수 있을까 모르겠다 왜요 왜요 하면은 음. 이 사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은 알아봐 이 사람한테 폭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어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과거의 그 부정적인 기억들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 남자 괜찮아, 아무리 봐도. 어. 왜냐면, 여러분한테 과거에 했던 그 표현들은 그거지.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표현하다가, 여러분이 어느, 순,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여러분한테 다가왔다라는 거지. 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여자, 상대방 분이, 어,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에 여러분들을 못 받아들이고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내주면서도, 그치, 자꾸 부정적으로 돼 간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그, 부, 그, 그 여자분하고 좀 안정적인 관계를 갖다가 원한다라는 거야. 어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 남자분들은. 자, 그래서, 어, 자,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게 아닌가 싶어. 그리고 이 사람이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요, 다야 그렇겠습니까? 시절 인연이 아닌가 싶어요. 어, 시절 인연이 들어온 거 같아. 음. 그런데도 여러, 시절 인연인데도 안될수 있나요? 그러면. 어, 네, 맞아. 안될수 있어요. 어, 왜냐하면 내가 그랬잖아.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는 인연이어서 왔는데, 그, 과거의그 악연의 꼬리 깊이가 깊으면 이 지금 다가오는 인연을 갖다가 못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이 얼만큼 긴 시절인 인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알라 그러면 조금 더뭐 진짜 한두 시간 더 리딩을 해야지 알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의 찐그시 어, 이전이라면 그렇지만 이 사람도 인연이 맞다라고 봐. 어, 인연이 맞고 음이 사람하고 그래도 어,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저는 그래요 저도 이 카드 리딩을 이렇게 하지만 어, 맞아 어, 이 사람하고 맞아요 이 사람이냐 카드 리딩을 하지만 100%는 믿지 마세요 어, 왜 100%를 믿지 않냐면 은이 카드를 보는 사람의 10%만이 이 카드의 주인공이에요 어, 내가 리딩하는 것에 진짜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은 어, 90%밖에 매치가 안돼 근데 만약에 이 내가 한이 리딩에 80%가 맞고 20%가 으려면 80%만 정답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떨지 확률은 떨어진다는 거야 20%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중하라는 뜻이야 정말 100%일 때만이 여러분 카드라는 거예요 음이 카드의 10%만이 이 카드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관계가 괜찮을 것같네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정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어, 과거의 기억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의 시절 인연이 맞는 것 같아요 음. 어 그리고 여러분 그 타로 카드 리딩을 볼때 자기한테 40%가 맞아. 그러면은 그 확률 그 카드의 그 확률이 40%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한테 좋은 인연이 올 확률이 40%. 만약에 이 카드가 여러분하고 진짜 100% 맞는다 그러면 어 여러분의 카드가 맞는 거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인연을 기다려봐요 어, 그래서 제가 카드 타로카드 보는 법을 갖다가 알려드리는 거야 어, 무조건 아니다 기다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얼만큼 만나 그럼 20%만이 자기 거라는 거죠 네 1번 카드 정말 행복하길 바래요 어, 여러분 어, 과거의 아팠던 기억 다 떨궈내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일단은 새롭게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은 가볍게 시작하고 한 것에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그런 것 같아 확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어. 넌더 이상 과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 이거지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을 확 끌어당겨서 어, 여러분하고 어, 마음을 트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는 게 아닐까 싶어 그게 무슨 대화라고요? 그치 이 사람하고 그치 계속 어 안정적인 관계로 가는 것에 대한 대화를 갖다가 시작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의 인연이라고 다 묻는다면 시절 인연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의 매력에 반한 게 맞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 마치고요. 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만간에 내 매력에 폭 빠질 사람 어디 봅시다 여러분들 매력 이 어, 여러분들은 어좀 활동력이 좀 있으세요 음, 예, 이 사람이 어, 누구냐 한다면 어, 여러분들 마음에 들었게 안들수 있어 음. 그게 왜그 마음에 안 드냐하면은 마음에 안 든다라기보단 이 사람하고 좀 자주 다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 좋아해요. 음, 좋아해요. 어. <웃음> 잠깐만 나, <웃음> 나 커피 좀한잔 마시고 내가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줄게. 음. 왜이 사람이 초딩처럼 여러분이 좋은데도 자꾸 태클을 거는 거지. 태클을. 어, 그게 좋다는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은 너는 어, 내 거여야만 되는데 어, 왜 다른 사람들하고 그렇게 어울리냐는 라 거지. 어, 나 그거 싫다라는 거예요. 어. 그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약간의 집착을 느끼, 집착한다라는 거야,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이 매력있나 본데? 음, 그런 것 같아요. 매력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 좋다는 표현을 갖다가 그렇게 태클을 거는 거예요. 음. 어디 봅시다. 그 남성분들, 태클 거는 사람 있어요? 어, 좋아서? <웃음> 어디 봅시다. 어디 보아요 자 어떻게 될건가 음 이게 누가 그렇게 되는거지 음 혹시 이 태클 걸었던 어 친구가 이게 이래, 이러면 안되는데 어. 왜 이러면 안 되냐? 선생님, 왜요? 라고 하면, 어, 카드가 너무 생뚱맞게 나와서. 그렇잖아. 이렇게 나오면 나, 내가, 나의 리딩 실력을 갖다가 뭐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웃음> 어, 이게 뭐지? 이 사람이 지금, 어, 뺀찌를 맞았나 본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 뺀찌 놓은 사람 있어요? 하드 태클 걸어서? 음. 그런 거 같아. 선생님, 저 뺀찌 놓은 적 없는데요? 라고 하면, 어, 여러분들은 안 났어도 본인이 느끼는 것일 수도 있지. 어, 그렇잖아요. 본인이 느끼는 수, 있을 수 있, 잖아요 어, 어, 왜냐면은 혼자서 짝사랑 해놓고, 혼자서 좋아해놓고, 혼자서 태클 걸다가, 그치, 뭐, 예를 들어서 그때 그 당시에, 이게, 이게 만약에, ING가 아니고 과거라면, 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하고 잘 노는 걸 보고서 혼자서 실현해 당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한번 잘 생각해 봐 누군지 음. 그래서 뭐 어디 봅시다 음이 사람이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어, 여러분들, 그, 노는 자리야 이거는 그냥, 그, 공식적인 석상이 아니라, 어, 술과, 어, 음악이 흐르는 거, 어, 어 리듬에 못 맡겨, 리듬 속에 그 춤을 추고 있을 때, <웃음> 이 사람이 멀리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너 치마가 왜 이렇게 짬냐 어, 꼭 그렇게 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 여러분들의 그, 와, 너무 이쁜데, 어, 딱 보니까, 오, 어, 저, 저, 새끼가, 어 내내 내 파랑새를 몇 번에 어저오저 새끼 막 이러면서 어 여러분들의 그런 거볼 때마다 그그 소방새 어젯밤 이야기 있잖아요 어딱 그거다 어젯밤엔 난내가 미워졌어 짠짠 그거잖아요 있어그딱 그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미워진 거예요 어, 어 이게 딱 어젯밤 이야기네 들어봐요 어젯밤 이야기 음 그렇,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런 거지. 좋아했기 때문에 미운 거잖아요. 어, 어젯밤에 난내가 미워졌어. 어젯밤에 난내가 싫어졌어. 어, 어, 저기, 막,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 좀 뭐, 무슨 뭘 바라보면, 나, 나 혼자 외로웠었지, 이러잖아요. 이 사람이 딱 그런 거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포기를 안 했네, 그래도. 오, 대박이다. 어, 포기를 안 했어요. 에 야. 어디 봅시다. 음, 맞아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벤치를 놓은 사람 중에 하나야. 어, 어 벤치를 놓은 사람 중에 하나야. 그, 어디 봅시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어, 그저저야 그. 저, 저, 뭐야, 그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하고잘 노는 거 보고서 어, 혼자서 어, 혼자서 그랬다가 이 사람이 그, 어, 많이 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기를 갈고 닦은 느낌이 난다 그래야 되나? 음, 여러분한테 다시 다가오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는 자기가 그렇게 눈에 띄는 애가 아니야 어 눈에 띄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그 표현을 갖다가 그렇게밖에 못했었던 게 아닌가. 어. 다른 사람들은 어머 헤매 너 치마 오늘 죽인다 그러면 옆에다가 아니 그 치마야 빤스야 아예 벗고 다니지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렇게 태클을 걸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좋아했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주변에 남자도 너무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속상했던 것 같아요. 딱 어젯밤 이야기.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가고 싶은데, 여러분은 스틸 화려한가 봐요. 음. 어, 여러분들은 아직도 어, 친구, 주변에 친구도 많고, 어, 여러분, 내가 봤을 때 여러분이 약간 음, 잘 논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 같아. 친구도 많고. 여자를, 여자든 남자,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잘 놀아. 음, 그런, 그런 사람도 있잖아. 야, 오늘 금일이다, 가자! 그러면, 그래, 야, 몇 시까지 모여라! 이렇게 말이 필요 없는 거 있죠. 어. 그게 잘 논다라는 거야. 근데 이 상대방은 상대적으로 사람이 성격이, 어, 어 여러분한테, 이게, 그 이거 제목이 그렇잖아 나, 조만간에 나에게 폭빠질 사람이라 했잖아그이 그래, 사람이 그렇게 폭빠져 있어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음 그런데 근데 왜안와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별로 슥, 어, 이, 이 사람 마음은 진짜 굴뚝같아 오고 싶어 그렇지만 간다고 과연 어 제가 나를 봐줄까 어쟨 저렇게 화려하고 이쁜데 어 나 같은 거는, 있으나, 없으나, 쟤한테, 이게 나는 존재감이 없는 애라는 거지, 얘한테.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한 지 오래됐어. 어, 내가 봤을 적에이 사람은 오래됐어요. 음. 그냥 하루 이틀 된 사이가 아니에요. 음. 이게 뭘까요? 와, 이거 방송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 이, 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 야너 그러면 안 되지 아. 왜요 선생님 아, 뭐. 아 이거 진짜 나이때고이 사람의 순정 때문에 가슴이 무흣했거든요 야너 부부의 세계 찍어? <웃음>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혹시 여러분 임자가 있는 것 같은데 어 둘중 하나에, 여러분이 임자가 있거나, 이 사람이 임자가 있거나, 아니면, 임자까지는 아니어도,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거나, 어. 그냥, 그냥 남친, 여친이 아니라, 어, 미래를 약속한 사람이, 아니면 이미 결혼을 했거나, 어. 둘중 하나가 그래요. 여러분이 결혼 안 했으면 상대방이 결혼했거나, 결혼했으면서도 좋아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 여친이 있으면서도 여러분을 계속 좋아한다거나, 뭐 이런 거지. 아니면 여러분이 결혼을 하는데도 스틸 좋아한다거나, 뭐 이런 거예요. 음. 내가 봤을 때는 이 카드상 여자 쪽이 결혼은 한게 아닌가 싶어.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은 결혼을 했는데도 혼자인 시간이 많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이 사람이 여러분이 그그 그 남친이 있기 전에 어, 남친이 있기 전서부터 여러분을 좋아했어요 어, 내가 아까 그랬잖아 어젯밤 이야기라고 음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음, 남친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는 결혼을 한, 한 사람도 있고, 여, 그다음에 어, 겨, 어, 저기 뭐야, 결혼을 했다가 헤어진 사람도 있어요. 카드가 여러 개가 비춰져 왜냐하면 이게 제네랄 리딩이다 보니까, 음, 정확하게 이게 한 사람, 이 카드, 내가 이게 개인 리딩이어서 사람이 옆에 있다고 했으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결혼해서 헤어졌다라고 말할 거예요. 어, 결혼해서 헤어졌, 헤어진 사람, 어, 헤어졌다라고 말할 텐데, 이게 제나라이니까한 사람의 경호를 두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으면 헤어졌거나 아니면 남친이 있거나 남친이 있는 느낌 이 남친은 그냥 남친이 아니라 결혼을 약속한 남친이거나 그러나 그 남친이 바쁜 관계로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거나 어 그런 거예요 어 그래, 그렇기 래그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이 이 남친이 생기기 전서부터 여러분을 좋아했었던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러면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계속, 이거 뭐야? 근데 솔직히 저는요, 이게 남친이 있는데 이거를 봤다면은, 이 관계가 남친이 나를 갖다가 외롭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음, 외롭게 하기 때문에 이걸 본 거지. 음. 남친하고 정말 사이가 좋은데도 이거를 볼, 볼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 나는 이, 이 관계가 남친이, 여, 남친이 있던 여친이 없던, 결혼을 했던 안 했던 그 유무와 상관없이 이 카드의 주인공은 외롭다라는 거예요. 음. 외롭다라는 거야. 응. 그러기 때문에 이 카드를 보지 안 그러면 볼 이유가 없잖아요. 멀쩡한데도 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내 남자가 있는데 나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웬? 어 이게 그건 정상이 아니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말까지 더듬 막. 암튼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비춰져서 이게 개인 리딩이면 내가 아까 이렇게 말한다라고 얘기했죠. 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 여러분을 갖다가 계속 원하고 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에는 어떻게 물러섰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사람 생각에 그런 거야. 승산이 있다. 어 틈이, 어, 틈이 생겼다라고 보는 거지. 어. 틈이 생겼다 라고 보고 어 저기 막 간혹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오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런 거 같은데 음. 남자분이라면 여러분이 과거에 좋아했던 사람 있잖아요 어그 사람을 말하는 거야 옛날서부터 좋아했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어 내가 삐죽고 들어갈 틈이 있어 보여서 어 그렇게 보면 돼요 어 이제는 이해가 됐죠 어 그래서, 여러분, 어, 저기, 뭐, 근데 여러분들은 딱히, 어,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든 큰 관심은 없어 보여. 음, 큰 관심은 없어 보여. 왜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방법이 조금 짜증이 난다 그래야 되나? 음,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좀 성숙하거든. 어 성수 그이 카드에서 비춰지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매력있다 그래야 되나 어 선생님 저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카드에서 매력있다고 그러는데 어떡 하겠어요? <웃음> 그래 카드에서 매력있다 그래요 진짜로 매력 있고 그러고. 여자이면서도 찌질하지가 않다 그래야 되나 어, 뭐 찌질하거나 그런 게안 보여 어, 의리도 좀 있어 보이고 어, 그렇다 그거야 그러니까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런, 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음, 마음에 너무너무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드냐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여러분은 음, 좀 어, 성숙하다고 나이가 상관없어요 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상관없이 뭔가 어, 조금 잘잘 어, 어, 잘 이렇게 그 다듬어졌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런 느낌이 난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든 어떤 사람을 대하는 것에서든 뭔가 조금 음. 그러니까 모 모난데가 어, 모난데가 별로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딱 봤을 적에 참 매력 있는 사람 어, 놀때놀줄 알고 어, 자를 때 자를 줄 알고 어, 그런 게참 매력 이 있다라는 거죠. 음. 근데 여러분이 잘한것 같아 이거는 어 이거는 내 매력에 퐁당 빠질 사람이지 내가 그 사람 퐁당 빠진 사람을 구해 주겠다는 카드는 아니잖아요. 어. 얘가 여러분들의 매력에 퐁당 빠져서 허부적 되는 걸뭐 여러분들이 어떡하고 있어? 그것까지야 뭐. 그냥 즐기세요. 뭐? 내 매력에 퐁당 서 퐁당 빠져서 허부적 되는 거 내가 얼마나 매력 있으면 이렇게 허부적 되겠습니까? 남자분들 죄송해요. <웃음> 아 죄송해요 어. 어 이것도 즐겨요 인생에 이런 어, 즐거움도 있어야지 한 번쯤은 아 이거 보시는 남성 여러분들 어떤 여성분이 여러분한테 홀딱 빠져서 허부족된적 없었습니까 그때 여러분 즐겼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뭐 불공평하다 그래도 올수 없어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아음 여러분 즐기세요 음.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던 안, 들지 던들 않던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게는 관심의 대상이라는 게 그게 좋 온 거라니까.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아싸나 아직 안 죽었어. 이런 거지. 음. 그런 거예요. 어, 어 선생님, 좀 짜증나요. 짜, 짜증나지? 좋내 마음, 내가 마음에, 여러분 성격에는 좀 짜증나지? 음. 그래도 좀 즐겨봐요. 어, 왜요, 선생님, 그러면?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는 이쁘고 죽이, 죽여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 아니. 꽃이 돼가지고 나비가 하나도 안 날라오면 그게 더 괴로운 게 아니에요. 아, 근데 나비가 안 이뻐요. 이쁘든 안 이쁘든. 음, 일단 내 향기에 취해서 온다는 그거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차 그러면 돼. 어차피 여러분들 딱 하는 거 보니까 뭐 남자는 뭐 계속 들어오겠네. 음,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남자가 들어와도 어, 일단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조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 음. 그 과거의 상처도 많고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그래도 그 과거의 상처를 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갖다가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남들보다는 과거의 상처를 갖다가 빨리 어. 빨리 이렇게 극복하고 이어설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것 같은 어, 느낌이들이 카드 자체에서 풍기는 에너지가 음, 누구나 다 슬럼프는 있고, 누구나 다 아픔은 찾아와요. 그렇지만 거기에 얼마나 빠지냐, 빠졌다가, 얼마만큼 빨리 나오냐의 차이잖아.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 그 트라우마 같은 게 크게 남지는 않을 것 같아. 어, 트라우마 안 남는 사람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막, 그런데 거기에 허브적거릴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지. 왜, 왜냐하면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좀 자신감이 있어 보여. 음, 자신감이 있어 보여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갖다가 어, 쉽게 바, 뭐 받아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막 그렇다고 막뭐 어, 꺼져 어쩌저쩌 할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이 사람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보고 어, 그냥... 어, 그냥 그냥 그냥 저냥 잘라낼 것 같아. 음, 가라, 그리고 가라. 나는 어, 나, 나, 나, 나 나는 네가 어, 내 이상형이 아니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어. 아, 요거 좀 애매한데 어, 뭐가요?라고 하면 요 사람이 앙심을 품을 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이 잘라내고 앙심을 품을 것 같아. 어떻게요? 라고 하면, 어, 이게 이 사람인지, 그, 여러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인가? 어 이게 참 카드가 애매하게 나왔네? 둘중 하나는 그래요. 어, 둘중 하나는, 음, 앙심을 품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조금 스트레스는 받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때이 스트레스 이게 앙심을 품는다라기보다는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노 하고 이 사람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이 사람이 좌절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그 리듬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음. 이걸 두개 보고 나는 이 사람이 앙심을 품어서 여러분들한테 해코지 하는 걸로 봤거든요 음. 그런데 여러분한테 해코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여러분이 그냥 그냥 노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에너지 낭비하고 그럴지 않을 것 같아. 그냥 딱 정확하게 딱 애누리 없이 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슬럼프에 빠지고 얘는 슬럼프에 저번에도 어젯밤 이야기 혼자서 찍더니 이번에도 어젯밤 이야기를 혼자서 찍네. 음 그렇게 하고 아, 나는 네 얘기 듣고 싶지 않아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음.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 리듬대로 사는 것 같아요. 음. 음. 왜 그래요, 선생님? 라고. 이 카드가 너무너무 섞여서 나와가지고.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여러 사람 이야기가 있다고, 여기에. 여러 사람 이야기가 있고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내는 건 아닌 듯해 음, 깔끔하게 잘라내는 건 아닌 듯하고 음. 그러나, 이거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안 좋은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음, 이 사람 성격에, 앙심을 품는 사람도 있다, 라는 거지. 앙심을 품고, 핵꼬지를 하는 사람이 있다. 뭐, 핵꼬지라고 해서, 막, 뭐 저렇게 한게 아니라, 이렇게 구설, 시비, 막, 이렇게 소문 내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어, 그,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다니므로써, 여러분들이 어, 스트레스를 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갖다가 이 사람 때문에 보낼 수는 있겠으나 음, 왜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하루 이틀 좋아한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좋아했었어 어, 옛날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이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되니까 앙심을 묻고 헛소문을 갖고 내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근데 여러분이 이 헛소문을 갖다가 딛고 일어서는 것 같아요 음, 에너지는 좋아 음아 누구한테 그 사랑과 어떤 관심을 받는다는 건 좋지만 이런 관심과 사랑은 좀 그렇다 어, 아까 즐기라고한말 취소할게요 어, 결과가 이렇게 나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 그냥 이 사람이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좋아했으니까 참 사람 일편단심이구나 생각했지 이 누가 이렇게 뒤통수를 칠지 어떻게 알았겠어 음 그런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딱그 선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음, 분명해 왜냐하면은 여러 내가 봤을 적에 여러분들의 외모가 꽤 되는 것 같아요. 어, 꽤 되고, 남자들한테 약간 그런 거, 이렇게 도와 어, 야, 여러분한테 도화가 좀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계속 여러분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어, 없, 적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절하는 게 이게 탁, 딱, 딱, 어. 그, 기계적으로 거절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음. 여러분들이, 어, 괜찮아 보여. 인물도 있어 보이고, 몸매도 되고.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어. 기운네요 어, 내가 봤을 적에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가, 어, 듣고 일어날 것 같고, 어, 새로운, 어, 뭔가의 시작이 있지 않을까. 어, 새로운 뭔가의 시작. 그 뭔가의 시작이 뭔데요? 그건 to be continue. 그것까지 뽑으려면 한 30분 더 얘기해야 돼. 그래서 그래요. 어, 내가 솔직히 이걸 얘기해주고 이걸 갖다가 마저 뽑아주고 싶은데 30분이 더 걸려서 어, 미안해요. 어, 쓸 수가 없네. 어, 이거를 뽑아주고 싶었어. 뭐가 어 다가오 다가오는 것 같은데. 어, 긍정 긍정적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못 뽑아줘서 정말 미안해요. 어, 자 이번 카드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시고 전 다음 번에. 어,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 조만간에 나의 매력에 폭 빠질 사랑. 아 정말 어, 시간만 어저 이면 이게 애, 저기 막 편집할 때요 인코딩하는 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쩔 때는, 뭐, 밤새도록 인코딩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솔직히 더 해드리고 싶어, 아, 이번 카드는 경우는 진짜, 어, 좀더 해드리고 싶었는데 못 해줘서 정말 미안해요. 어. 어, 저기, 막, 계속, 내가 딱, 어, 그, 일진이나 이런 거 보고, 어, 운세, 어, 운세 같은 거 명리학으로 쫙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주제로 리딩을 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줄게요. 왜냐면 정말 미안해. 어, 나는 솔직히 못 이렇게 막 여러분들한테 꼼꼼하게 리딩을 해주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게 안 되니까 너무 미안해요. 어, 진짜로 어디 봅시다. 음, 왜 여러분 왜요? 근데 여러분. 저거 있는데 어이 힘든 시간 지나가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올 거예요 어, 여러분하고 그 꿍하고 짝꽁짝꽁짝 이게 잘 되는 사람이 나올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좀 기운 네요 어, 여러분 힘들다는 거 카드에서도 나와 지금 현재 힘들어 죽을 것 같잖아 음, 힘들어 죽을 것 같고 정말 나하고 마음 터널 사람 진짜 없어? 어, 세상에 이렇게 인간이 많은데, 나하고 마음 하나 터놓고, 어, 마음, 음, 마음 맞춰 나갈 사람이 이렇게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겠고, 아, 이제, 아, 이제, 더 이상 나는, 어, 그 이성에, 어, 마음을 갖다가 의지하지 않겠어. 어, 여자라면, 아, 난더 이상 남자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남자라면, 나는 더 이상 여자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이러는 거지. 우리 파랑새 여러분, 음 그게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음 근데 지금 힘든 거이 카드 상에서도 되게 다 나와요. 어, 이게 지금 구설에 시달리잖아. 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못하라고 있다는 거야. 이게 두루두루지 이 구설이. 어이 여러분 이 구설이 뭐냐면 사랑의 배신도 되지, 파란, 사랑의 배신도 되지만, 어그 어떠한 어 사기? 경우에 따라서 사기에 걸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사기꾼 많아. 어, 되게 많아요. 어, 저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저기 막 금방 일주일만 만져보고 준다서 줬는데 그걸, 그거 갖고 발랐다. 음, 응, 남친한테. 어, 그런 사람도 많아. 어. 어 저기 막막 허풍 치고 있잖아요. 어, 되게 많아. 어. 그렇다그 아닌 것같죠안 그래. 남자라고 다뭐다 남잔 줄 아나. 어. 뭐 다리 하나 더 있다고 다 남자야. 아니야. 어. 그 다리 다 필요도 없는 다리야. 솔직히. 어. 자 어디 봅시다. 음 지금 너무 힘들어. 어, 너무 힘든데. 어. 이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위로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생님, 그걸 어떡하세요? 여러분하고 얘기하다가 뒤집었잖아요. <웃음> 알아다알아다 알어. 알아. 알아. 어, 어떻게 다 알아요? 라고 하면, 음. 이구 원진이 됐을 테니까. 응, 어, 원진이 됐을 테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어, 먹고 날랐다란 거야. 저번 달하고, 저, 어, 저기 막, 9월 달하고 10월 달에 먹고 날랐다라는 거지. 음, 원진이 들어서. 지금 이번 달에도, 어, 원진의 연속일 수 있지. 어, 괜찮아질 거예요. 여러분, 언제요? 그럼 선생님 언제요? 내년. 어, 내년에 좋아져. 그때까지 기회 달려야 돼. 아이 뭐 경우에 따라서 더 일찍 될 수도 있지. 어. 근데 왜 내년이라고 했냐라고 하면은 어차피 다음 달은 운세가 안 좋아. 어. 다음 달은 운세가 안 좋기 때문에 어. 그냥 안 좋은 달은 그냥 건너뛰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엔 추원이가 인축 뭐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상문이기 때문에 까딱하다가 어 거기 거기에 그 1월 달에 저게 있어요. 속임수, 속임수. 탁 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년으로 넘어가면 된다라는 거지. 음. 지금 올해 그 가을 들어서부터 막 헤어지고, 막 사기당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요. 내년에 좋아져.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절망해 있지 말아요. 음. 내가 이 타로를 갖다가 이제 맞는 사람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맞, 맞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 내가 이거 타로만 읽는게 아니에요. 명리학을 같이 보면서 여기다 딱 이렇게 나, 이 마음속으로 이게 콜라보를 시켜서 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명, 적, 명중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 자, 어디 봅시다. 여러분들은, 음,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숨쉴 구멍이 있는 것 같은데? CPR 가능한 것 같은데? 음. cpr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cpr을 이거를 받아들일까 말까 생각 중인 거예요어 cpr을 받아들일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다 음 어디 봅시다 어... 저기 cpr 누가 해준다고 너무 덥석덥석 받지 마라 어, 왜 그러냐 면은 사람이 마음이 이럴 때는요 그 이 사물을 갖다가 올바로 볼 수가 없어요 왜 올바로 볼 수가 없냐면 내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그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아봤자 이게 살아날 수 있어요? 어 그거야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라는 거지 음. 물에 빠졌으면 은요 그냥 물 밑까지 내려가서 땅을 발로 차고 올라와야 돼요 근데 그 빵, 땅을 그 발로 차기까지의 공포라는 게 있잖아. 어, 두려움, 공포. 그것 때문에 그 밑에까지 못 내려가고 막 올라올라고 애를 쓰다 보니까 지푸라기를 잡게 되는 거거든. 어. 고통스러워도 땅을 차고 올라와야지 확실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지. 음... 여러분들은 그런 실망감이나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지푸라기를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테지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어, 조금만 기다리면 어 끝나가요. 어, 마냥 어두운 밤은 없어. 어, 어둠이 짙을수록 그치 새벽에 가까웠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통은 곧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설프게 CPR 주는 사람들 조심하고. 오, 다, 여러분을 갖다가 두번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음, 그 cpr이 그게 지푸라기라는 거지 지푸라기 음. 왜냐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내, 그, 그거를 갖다가 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이, 우리가 사는 이 인강사에게도 약육강식이잖아요. 어, 우리가 허점을 보이게 되면, 물어 뜯으려고 오는, 응, 승냥이 때들이 있다라는 거야. 어,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번, 어, 해볼까. 남자들의 목적은 뭐다? 그치. 뭐, 많은 여자하고, 어, 어떤 관계를 맺는 게 남자들의 로망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상처 입은 영혼들만 노리는, 어, 저,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CPR 잘 받, CPR 받을 적에 잘 보고 받아야 된다라는 거야. 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이 상황을 갖다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그냥, 어, 나는 이거 할수 없을 것 같아. 너무 슬퍼. 못할 것 같아. 막 이랬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이런 그 두려움이나 이런 어, 스트레스에 이제 푹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한 줄기의 빛이 쫙그 어둠 속에서 보여 어, 어둠 속에서 쫙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내가 어이이이 이,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하면서 아이 길은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어울리고 맞는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어 그 생각에 빠져드는 게 아닌가 싶어 아주 잘하고 있는데요 음, 브라보 음, 인생은 살아볼 만해 어, 왜 그러냐면 항상 밤일 리가 없지 어,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까? 네 그런 거예요 어. 자 어디 봅시다 어디 보아요 자, 이제 막막하다 어. 내가 바라는 건 저기쯤에 있기는 한데 어, 거기까지 어떻게 갈까 어, 다다를 수나 있을까 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 긍정적으로 안 된다 하지 말고 아니라 하지 말고 뭐 어떻게 그치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어, 이제 어둠은 끝났다 라는 거예요 어둠은 끝났다 어. 여기서도 볼때 끝날 끝날 거라고 생각했고, 어,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음, 아직까지는 음, 그 인연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기는 해요, 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이 상황을 갖다가 그.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 상황을 벗어나지 않은 채로 누군가에게 시선을 뺏길 만큼의 인연은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음. 아그 내가 마음을 확 뺏겨 버릴 정도면 내 상황이 어떻든 일단은 어, 자기 왜 인제 왔어 하고 폭가서 엥겨 버리지. 어. 폭가서 안길 만큼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아 됐고 나는 지금 내이 상황 어내 상처들 내이 관제 구설이 너무 심하거든요. 어 관제 구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관제 구설이 이성으로 온 것도 있고 그냥 그냥 겸사겸사 막온 거야. 겸사겸사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온 어, 거지. 그러다가 보니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어디 봅시다. 어, 아직까지는 그치. 내가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남자한테 실망도 참 많이 했고, 그러니까 내가 남자에 대한 기대감은 없어. 어, 내 지금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남자를 통해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는 거지. 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직 나한테 신경을 좀 꺼주숑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러분한테 어떤 남자가 다가오는 게 아니라 어떤 소개팅이나 이런 게 오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소개팅하고 야헤매야너 그렇게 꾸겨져 있지 말고 야 우울한데 남자나 좀 만나봐. 얘 어떠니? 아 됐고, 어. 쟤 어떠니? 그 됐고 이러는 것 같아요. 소개팅 자리는 꽤 나오는 게 아닌가? 어, 그런 것 같아? 누가 옆에 있다라기보다는 음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어주려고 그런 하는 게꽤 나오지 않겠나 싶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적에 여러분은 서두를 필요는 없겠는데요. 음. 서두를 필요는 없겠어. 일단은 여러분들의 지금 직면한 이 상황들을 갖다가 일단 그거를 해야 돼 해결해야 될것 같아요. 음. 해결 뭘 해결해야 되나라고 하면 과거에 음. 그똥 싸놓고 안 치고 간 놈이 있잖아. 음. 그거 그 개가 싼똥 치워야 되잖아요 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 음, 그거를다 해결을 해야지 음, 저기 뭐 누가 와도 될 텐데 지금 여러분이 그뭐 소개팅 해준다 그래도 아 됐고 됐고 하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런데 누가 오고 있는 것 같아 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기는 하네. 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기는 하는데 여러분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어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좀 크기는 큰데, 어 크기는 큰데. 음 잠깐만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좋아하는 마음이 좀큰것 같아요. 어 크긴 큰데 어, 표현은 잘안 한다. 아,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모를 것 같아. 어,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이, 어, 그런 것 같아요. 응. 여러분들은 과거의 그 사람 때문에, 어, 지금 주변을 조금 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어, 그, 볼 정신이 없, 아, 일부러 안 보는 건 아니고 볼 정신이 없다 그래야 되나? 어, 볼 정신도 없고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지금 볼 처지도 아니고 어, 내 코가 석자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소가팅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꽤 어,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이 모를 수 있다라는 거지. 왜 좋아하는데 왜 몰라요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 누구 어, 좋아한다 하더라도 표현을 갖다가. 뭐 꾸준하게 예를 들어서 관심을 보이면, 음, 내가 알아챌 텐데, 이 관심, 이, 그 표현하는 게 너무 좀 약하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설마? 아이, 그럴리가. 제가 뭐가 하셔서 나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거 같아. 음, 제가 뭐가 하셔서 나를 좋아해. 어, 그런 거예요. 어. 그런 겁니까? 네, 그런 거예요. 음.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상, 상,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음. 꼭 아쉬워야 누구를 좋아하나? 음, 그잖아요. 여러분이, 그, 어, 하도 답답하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런 성격은 아닌데, 그래도, 밥은 먹었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아, 꼭밥 먹었냐? 라는 게 아니라, 어, 뭐, 예를 들어서, 어, 뭐예요? 그러면은, 어, 밥은 먹고 다녀요? 뭐, 이런 식으로. 음, 저기 막 그런 식의 표현을 한,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어. 예, 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 그 사람한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음. 왜 그러냐 하면 나 그랬잖아. 지금. 남자가 딱히 누가 날 좋아한다 그래도 얼씨구나 하고 받을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얼씨구나 하고 받을 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음, 음 그런 거지. 음, 이, 이, 여러분이 이제 슬슬 그런 거예요. 나가볼까? 어. 나도 이제는 행복해도 되지 않나? 어. 그런 마음이 이제 살짝, 응. 어. 그, 문, 그, 문은 조금 열렸지만, 음, 빛은 쫙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어. 나는 요만큼을, 나는 요만큼을 열었을 뿐인데, 문을, 그, 그 열린 그 작은 문틈 사이로 빛이 쫙 들어오니까, 뭐내 마음이 어때? 아, 내가 저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나라는, 어, 뭔가, 어, 그런 게쫙 온다라는 거지. 응, 음, 어디 봅시다. 어디 보아요? 여러분, 좋겠어요. 음, 좋겠어요. 음. 아 어지간하면 좀 받아주지. 왜이 사람 0 아니에요? 누군데 이렇게, 어, 여러분이, 어, 빛이 들어오고 막, 이런, 갈등하다가도 제자리, 갈등하다가도 제자리, 계속 그러네? 어. 아니, 요즘, 저기, 뭐, 우리 파랑사들왜 그래요? 요즘에 계속 리딩을 보면 항상 이러네? 왜 이렇게 갈등을 해? 어 계속 갈등하다 제자리 갈등 갈까 하다 자신 눌러앉고 갈까 하다 다시 눌러앉고 여러분 평생 혼자 살 거예요? 어 내가 물어보잖아 남자 안 사귈 거야? 어, 외롭잖아요 어 선생님 무서워요 자신 없어요 아니 자신 없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누군가가 나 사랑해줬으면 하잖아 마음만 주지 마. 겁나 겁나고 무서우면 마음 안 주면 되지. 그냥 사람이다 생각하고 밥한끼 먹고 사람이다 생각하고 말해보고 마음만 주지 말아요 마음 다칠 거 저기 하면 어, 어떻게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그 어둠에서 나오기는 힘들지. 음이 어둠에 이, 이 슬픔이란 노래 알아요? 어 옛날 내가 되게 좋아하는 노인데이 어둠의 이 슬픔. 이 어둠의 이 슬픔을 끝내려면, 무섭고 두려워도 나와야 돼요. 그러다 상처 또 받으면요. 그건 어쩔 수 없지. 어 그, 저,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 담그면 장을 못 닦는 거고, 구덕이 아끼더라도난 담게 놀아 하면 장을 담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음. 근데, 어차피 평생 혼자 살거 아니라면, 이런, 이게 남자를 갖다가, 이렇게 끌어당기고 내보내고 하는 이게 이, 이거 이 있잖아요 이거 관리 어, 어장까지는 아니어도 이 남자를 관리하는 법을 받다가 터득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여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우는 태어나는 게 아니다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만들어진 여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우가 되려면 어떻게 돼 어,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 없이 여우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지 여우가 됐시다 우리 아, 어, 선생님은 여우세요. 아직, 아직아. <웃음> 나 아직아. <웃음> 근데 솔직히 내가,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나야 되니까 후회스러워. 뭐든지 할수 있을 때 해야 돼. 어, 늙으면요, 아직까지 뭐 늙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늙은 건 아니지.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뭐라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만이, 어, 경험만큼 재산도 없어. 음. 그러면 주변에 보면은 남자 관계 막 많이 하 사람들 보면 아주 노련합디다 상처 안 받아. 자기가 취할까만 탁 취해. 어. 그리고 그런데도 남자들이 막 목을 매잖아. 한 번만 만나 달라고. 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우가 돼야 돼. 여러분 상처 있는 거 알고 두려운 거 알고 무서운 거 알아요. 그래도 우리가 어, 이걸 갖다가 딛고 일어서야 된다라는 거지. 딛고 일어서서 여우가 돼야 돼. 그, 그러니까 나, 나는 항상 하는 말이야. 돈만, 어, 돈만 지켜라. 어, 돈만 지키고 연애 경험은 늘려라.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천적으로 여우가 되자. 어, 여우가 돼서 우리의 행복을 우리가 거머쥐자라는 거지. 음, 행복을 거머집시다, 여러분. 어, 저기 막 너무 그만 아파하고 소개팅 있으면은 만나보고, 어, 내가 마음을 주란 소리 아니에요. 사람을 많이 만나보아야지그 사람들을 다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터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연애도 마찬가지야. 많이 만나야지, 이게, 이게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일도, 같은 일을 반복하면은, 거기 탁 탄약이 붙어갖고, 나중에 눈 감고도 하듯이, 우리가 연애를 갖다 많이 해봐야, 그치? 아, 예, 아, 다, 어, 저기, 막, 3년 전, 5월 달에, 어, 5시에 만난 놈이랑 똑같네. 아, 예,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지. 음. 자, 우리 행복해집시다. 행복하자. 음, 행복합시다. 네, 3번 카드 힘내시고. 남자는 많다. 어, 여러분, 남, 소개팅도 들어오고요. 주변에 여, 여러분들 좋다는 사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힘내시고. 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만간에 나의 매력에 푹 빠질 사람 푹 빠진다고 했지 내가 푹 빠진다는 건 아니니까 어, 이제 그 사람도 빠지고 나도 빠지고 어, 둘이 사랑에 푹 빠져서 허브적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 헤엄을 친다면 어, 나는 그대의 눈에 헤엄을 치겠소 <웃음> 뭐 이런거지 <웃음> 어디 보아요 여기는요 있다 있어 어, 있다 있는데 어 약간 제외의 느낌이 많이 난다 음, 제외의 느낌이 나 어디 봅시다 그리고 남자분들 볼 때, 딱 보면 스토리가 내 쪽으로 기우는 게 나예요. 물론, 보는 쪽이 난 것도 맞아요. 하지만, 무조건 여기다가 놓으면 안 돼. 남자분들 볼 때, 그치. 딱,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아, 조개 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본인인 거예요. 어, 근데 조개 30% 정도 나갔다 그러면, 아, 맞아. 그 30%가 나인 거야. 그리고 얘기가 바뀔 수도 있어요. 어, 이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매치되는 쪽이 무조건 자기, 왜냐면 에너지가 그대로야. 그때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카드 자체가 모든 카드가 다 그림이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이 여러 개의 카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하고 내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음, 설명을 갖다 계속 해줘야 돼 이렇게. 어디 봅시다. 음. 자왜 갑자기 남성분들 얘기가 나왔지? 이게 4번 카드를 남자들이 많이 뽑으려나? 음. 이것도 다그 인연법에 따라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음.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음. 이게 과거의 연인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음. 그런 거 같아 근데 이 과거의 연인이 어떤 연인이냐면 나한테 데미지를 갖다가 엄청나게 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지 음. 둘중 하나에요. 나하고 추억이 그나 많은 사람이거나, 어, 나한테 데미지를 그나준 사람이거나. 어. 그래서 여러분이 와도 안 반가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은, 반가울 것 같았으면은 음. 얘가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하겠냐라는 거지 어, 그래도 염치가 있으니까 빼꼼 하는 거지 정말 이게 내가 돌아간다면 쌍수를 들고 어후 왜 이제 왔어 자기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러는 사람이라면 빼꼼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 감, 간을 보진 않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데미지를 준게 맞다라고 보는 거지 어, 그래서 오지 못하고서 멀찍가면서 어, 가끔가다 빼꼼 빼꼼 왜 낮은 봐줘. 내가 너 이렇게 보고 있어. 뭐 이러는 거예요. 음. 처음에는 배를 한번 띵동 누르고 한참 기다리다가 안 나와. 그러니까 띵동 누르고 또 한참 기다려 나중에 띵동, 띵동, 띵동, 띵동 그러다가 나오는 소리가 나니까 휙 도망가가지고 구석에서 이렇게 쫙 보는 거. 어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거야. 음 어디 봅시다. 음. 이 여러분들이 그 그런 행동이 아 진짜 이 새끼 진짜 어딨어넌내 손에 잡히면 죽어 어아나너 때문에 우리 집 초인종 떼어버려야겠어 뭐 이런 거지 진짜 초인종을 눌렀다는 게 아니라 비 말을 하자면 그런 거야 아, 난 내가 너 때문에 우리 집에 초인종을 안다은 새끼 이럴 수 있다라는 거지 응. 꼭초그 그러니까 이게 이게는 상징적인 비유예요 어, 그렇다라는 거야 귀찮 귀찮은 거지. 응. 아이 아이, 그럴 거면 잘못을 하지 말던가 어. 왜이 사람이 왜, 그러, 왜, 왜 그러는지 아, 여러분도 알죠? 어,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그러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 어. 그걸 알죠 선생님? 근데 짜증이 나죠 나 솔직히 걔 오는 거 싫거든요 왜 해필이면 나내 매력에 퐁당 빠진 사람이 그 새끼예요 딴 새끼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기다려봐요 딴 새끼 있나 없나 보게 어디 봅시다 글쎄, <웃음> 음, 한, 또 있기는 한것 같아. 어, 그런데, 여러분이, 어, 조금 놓친 사람? 어, 그 사람일 수도 있다. 어, 조금 좀 봐봐. 확실하진 않아. 어, 확실하진 않고, 아, 어, 아마도 느낌에 이게 뭐냐,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운이 조금씩 트이는 게 아닌가 어. 왜요? 라고 한다면은 이게 전남친 이 자꾸 여러분들 귀찮게 굴잖아요. 음. 그리고 또 주변에 또 누가 하나가 또 있는 것 같아 음. 정확히 아직까지 모르겠고 이게 뭔가가 스물스물 과거의 과거의 인연은 인연인데 이걸 꼭 사겼 다 사귄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라 거지. 어, 스쳐 지나간 인연일 수도 있고 그냥 내가 호감을 느꼈는데 그치 음, 어떤 무슨 어떤 계기로 어, 그냥 흘려보냈던 사람 어,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닌가 싶네. 내가 봤을 적에는 여러분들의 연애세포가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왜냐하면 이게 연애세포가 살아날 때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스물 스물 뭔가가 겨드러와. 어 그게 꼭어 내가 좋아라 내가 어, 보면 좋아라 할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는 거야. 사람이 자꾸 들어와야 나한테 어, 한동안 연락 없었던 사람한테도 연락이 오고. 어 진짜 몇 년을 갔다 안본 사이인데 연락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그 연락이 자꾸 들어오고, 잊었던 사람, 꼭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도, 과거의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이 올 때는요, 내 연애세포가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어, 이 사람 온거 짜증낼 필요도 없어. 어, 왠줄 알아요? 내 연애의 문이 열리고 있는 징조라는 거야. 음. 아, 오면 잘라내면 되지. 뭐, 뭐 저기, 뭐, 대한민국에서 이게 뭐 잘라내고 귀찮게 굴면 적금 금 명령 금지 그거 딱 때려버리면 되지 음, 대한민국 그거 힘든가? 적금 금지 그거? <웃음> 아무튼 어. 어, 여러분하고 어, 저기 막 진솔하게 태아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면 약간 4차원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 사람은 음, 조금 뜬금없다 라고 봐야 되고 아이고 이게 뭐지 뜬금없는 게 옛날 사람이었네 어. 와 이거 대박이다 그럼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건 뭐지 <웃음> 아, 왜냐면 여러분이 과거의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아서, 요, 카드에서, 요 카드에서, 음, 그 예, 전에 사람이 살짝 비쳤거든요. 근데 이게 꼭 예전이라고 볼 수는 없어가지고, 혹시 다른 사람이 나올까 했는데, 이거 옛날, 옛남친이네. 옛 아, 내이 슬픈 예감은 왜 틀린 적이 없나. 어, 너를 잊겠다는 거짓말을 두고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아, 이게 뭘까요, 이게. <웃음> 아나 진짜, 진짜 여러분 나 이거 이거 진짜 솔직히 나 이거 봐봐 이 카드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섞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건 내가 이거 어떻게 조작할 수 없는 거야 나 진짜 나도 미칠 것 같아요 나도 괴로워 죽겠어요 와 씨. 어, 이걸 어떡하지 미치겠네 예. 여러분도 미치, 미치겠나 본데 어, 네, 지금 아왜 오라는 놈은 안 하고 이게 엉뚱한 놈이 올까라고 어 짜증 난다라는 거지. 어, 짜증 나고 한숨 나고 아 진짜 나한테 내 팔자에 어, 아저 시기가 진짜 저게 인연일까 저줄까 막 어, 인연일까 악연일까 아 미치겠다라는 거지. 왜 계속 제가 어, 내 발목을 붙잡고 저렇게 늘어지냐라는 거야아 진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의 매력이 그렇게 치명적이야? 왜 이렇게 안 떨어지고 계속 오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 오는 거 좋아요? 내가 이 카드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 재회를 기다렸다면은 내가 여러분하고 기뻐하라 그랬을 텐데 여러분의 재회를 안 기뻐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꼭 재회라고 해서 이게 재회가 단다는 건 아니에요. 어, 선생님 왜 꼬리 내리세요? 꼬리 내리는 게 아니라 아 싫으면 안 만나는 거잖아. 나내 매력에 폭빠진 사람이 과거의 남친을 그 많은 남자 중에서 왜 해필 과거의 남친이야? 이것 때문에 나도 괴롭지만. 이 과거의 남친이 여러분의 매력이 빠져서 아직까지도 허부적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은 뭐냐라고 하면 그런 거지. 내가 미쳤나요? 어, 저시키하고또 다른 인연을 맺게? 그 시간 낭비예요, 선생님. 나는 저 저인간하고 뭐더 어, 이상에 뭘 원하지 않아요. 그냥 제 제발 갔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면 그냥 빵 차세요. 음. 그냥 빵 차세요 그냥 빵 차면 떨어질까요 그러면 아니요 또 와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또빵 차세요 언젠간 지가 어. 떨어질 날이 오겠지 어. 오면 차고 오면 차고 그러세요 어. 별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 지가 지 마음대로 좋아하겠다는데 뭐 그걸 어떻게 말립니까 오면 빵차 어. 무조건 차면 돼 언제까지요 라고 하면 나중에 남친 생기면 둘이 같이 차면 되잖아 어. 둘이 같이 참면 된다. 어. 그런데 주변에 누가 하나 또 와요? 누구요?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얘하고 실갱이 하고 있을 적에, 어, 얘하고 이렇게 실갱이 하고서 빵 참은 또 오고 빵 참은 또 오고 이랬을 적에 누군가가 달려 온다라 여러분한테 오는 사람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빵 참은 달려오고 빵 참은 달려오고. 어, 자그 사람이 근데 솔직하게 말할까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이, 이 리듬이 어, 리듬이 어, 여러분에 미치지는 못해 남자가 그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조금 어, 잘났다 그래야 되나? 어. 이걸 좋아해야 돼? 어. 여러분이 좀 잘났어. 어. 여러분을 좋다고 하는 남자들은 요 여러분 그 성에 다안 찬다는 거야. 여러분이 잘나서. 어. 금전적인 면으로든 어. 좀 여유가 있다라고 봐. 어. 그러니까 이제 이 전남친도 이렇게 빵참면 오고 빵참면 오고 이러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걱정은 안 하는 음, 레벨인 것 같아. 음. 선생님 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해요. 여유롭지 못하다 그래도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음. 그래도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빵차도 오고 빵차도 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가 그러잖아 경제력도 매력이 하나예요 쩐도 매력이에요 어. 여러분도 쩐 많은 남자 좋잖아 어, 선생님 도 그렇게 된장 아닌데 알아요 꼭 쩐이 많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쩐도 많고 인, 인격도 고매하다면 오유 어유 너무 멋있지 어, 그런 거예요 응. 꼭 쩐에 어,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을 갖다가 평가해주진 않지만, 그래도, 어, 쩐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지. 거기다 성격까지 고민하면, 어 미치지, 진짜. 어, 이뻐 죽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군가 눈에는 이뻐 죽겠지. 미치겠지. 이런 거지. 어, 즐겨요. <웃음> 선생님 괴로워요. 아유, 나중에 얼굴 쭈글쭈글해졌고, 70, 80대 봐. 좋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 지금 이렇게 그래도 좋다는 사람 있을 때가 좋은 거야 여러분들 보면은 (10대) 때 (10대) 애들 이렇게 보면 이쁘죠 그 젊음 자체가 이쁘지. 어, 여러분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여러분의 그 젊은 자체를 이뻐해. 여러분은 지금 내가 나이를 먹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그 젊은 자체를 갖다가 이뻐한다는 거야. 어,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이쁜 나이고, 뭐든지 다 가능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야. 그 그러니까 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처럼 그렇게 진짜 타오르는 꿈 하나로만 아름다운 시절은 아닐지라도, 음, 이 인생의 황혼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은 너무나도 이쁜 나이라는 거지. 돌아가고 싶은 나이. 어, 왜? 알 만큼 알지. 여유 있지. 어. 삶에 여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되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매력있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지. 어, 그런 거예요. 음. 자. Hadi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있고 어, 어. 그 여러분을 향해 그 숨겨왔던 마음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내놓 내놓는다라는 거죠. 근데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는 아니냐라고 하면 이 다가 이 다가 오는 사람 중에 음, 일부는 전남친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야. 어, 다는 아니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남친 내치고 응 음. 근데 생각을 해봐요 어, 전 남친이 다 대차 활이었겠냐라는 거야. 이 카드 보는 사람이 몇 명인데, 어. 최소, 이 카드가, 이카 이, 지금 이 카드를 갖다가 수백 명이 보잖아요. 이, 이 4번 카드를. 그럼 이, 이 세, 4번 카드 그 수백 명이 다전 남친을 갖다 발로 찾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음, 두 갈래로 갈린다는 거지. 찬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남사, 새로운 사람을 갖다가. 근데, 왜냐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을 갖다가 이렇게 취하는 게 조금 두려움이 없지 않아요. 어, 왜냐하면 도전 정신이나 모험 정신은 좀 떨어져. 어, 그렇고 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도 이 여러분처럼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정신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을 갖다가 오래 봐온 거예요. 왜왜 왜 오래 봐냐라고 하면 이 사람도 여러분처럼. 그 낯선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지. 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래 봐왔고 인제사 여러분들을 향해 어 저기 달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뭐 당장 뭐 보고서 달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 인기 많은데 음 선생님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에요. 그래도 경중의 차이는 있어도 어 누구 하나는 꼭 온다라는 거지. 음아 새로운 사랑이 시작된다. 여러분들이 구패냐, 뉴패냐를 두고서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음, 선생님, 구패가 날까요? 뉴패가 날까요? 라고 묻는다면, 솔직히 타로 카드에서 이걸 갖다가 결정해 줄 수는 없어요. 이게 제네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딱 관상도 보고, 어, 관상을 보고 촥 걸어 들어오는 거 보고 이렇게 얼굴에서 후광도 좀 보고 이런 걸 봐야지 괜찮다, 안 괜찮다. 어, 선생님 관상도 볼줄알아 그럼 관상도 다 보지. 음. 관상 걸어 들어오는 거다 보고서 평가를 내려야지. 이 타로카드가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는데, 이걸 갖고 예스 오를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지. 음, 근데 일단은 들어오는 사람이 괜찮지 않나 싶어. 어, 여러분한테 못 미쳐요. 어, 여러분 레벨에는 안 맞아. 어, 왜 그럴까요? 라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났다고 봐. 음, 여러분들은 뭐 보니까, 뭐 부모님도 뭐... 나쁘지 않게 사는 것 같은데 어, 먹을 거 걱정은 적어도 안, 한, 안 하지 않을까 싶어 다야 그렇게 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도 일을 갖다 그렇게 빼빠지게 해야, 해야 하지만 먹고 사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부모님도 재산도 있고 여러분도 좀 와둔 게 있는 게 아닌가 어, 그렇게 비춰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여러분은 크게 뭐 어, 고민할 게 없다 왜 그럼 뭐 여러분이 뭐 저기 막 지금 여러분이 아무도 안 고르고 있는 거는 그냥 그런 거지 그또그 여러분은 오래 사귀고 싶으니까 그냥 장뭐 얼마 안 사귀고 헤어지는 게 싫으니까 일단은 좀 시간을 갖고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렇지만 원하면 언제든지 할수 있는데. 어, 만약에 불안하면 좀그 한국은 잘 보는 집, 용한 집 많잖아. 어, 저기 막 사주 명령인데 가서 궁합 보고서 해도 되지 뭐. 이제는 궁합을 좀볼 필요는 있어요. 네, 네. 왜냐면 어, 솔직히 궁합을 어떤 사람은 미신이라고 하지만 이 궁합이 좀그 정확하다. 어, 왜냐하면 사람이 겉모습은 어,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타, 태어난 날이잖아. 어, 사주팔자는 자기가 태어난 연월일시잖아요. 어, 저기 막 팔자는요. 어, 도둑은 숨어서 피해갈 수 있어도 팔자는요. 도관에 숨어있어도 못 피한다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좀 궁합을 보고 어, 이 타로카드는 그냥 심심풀이로 봐요. 음, 중요한 거 결정을 타로로 하는 건 아니다 싶지. 어, 왜냐하면 요거딱 하나밖에 못 보잖아. 내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쫙다 보지 멀리서 이렇게 그 사람 관상이나 하는 행동서부터 말투서부터 어. 어, 그런 거그사람은 앉을 때 심리 같은 거 같은 거다 보지 선 선생님 심리도 보나요 그럼 보지 어, 그 사람의 태도나 말투서 다 보지 내가 무릎이 닿기 전에 깨뜨려 본다는 게 괜히 깨뜨려 보겠습니까 또 지잘난 척이야? 아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어, 여러분들은 어, 궁합을 좀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래요. 음. 내가 괜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음. 내 입대권 내 카드를 쭉 봤다면은 내가 꼭 하나씩 찍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음. 그게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음. 자, 4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네, 누군가가 다가와요. 누군가가 다가오지만 여러분들은 쉽게 그 누구를 결정하진 않을 것 같고, 음,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과거의 그런 기억이나 이런 것들, 안 좋은 기억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그그 그, 그, 그 과거의 그전 남친은요 여러분이 싫으면 그냥 놓아면 돼요. 음, 언제까지 떨어질 때까지 놓아면 돼. 왜, 왜냐면 전 남친이 그렇게 나쁜 애는 또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은 아니고 그냥 철딱선니가 없다 뿐이지. 그리고 지가 너무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브이 이렇게 나쁜 애 아니에요. 어, 나쁜 사람 아니야 진짜로. 어, 이 카드선 에 그래 선생님 되게 나빠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카드상에서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어 의외로 순수한 구석도 되게 많아. 아, 여러분 여러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성숙하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성숙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못 마땅해 보이는 거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앞가림을 못 한다는 것뿐이야. <웃음> 자기 아까리 못하는 게 나쁜? 아 자기 아까리 못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좀어 능력이 없는 거지. 어, 능력이 없는 게 가정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게 단점이지만 이게 가정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뭐 그게 능력 없다는 게 그게 뭐큰 단점은 아니지 아니겠지 않는가. 싶고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는 그 누구를 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 어. 다가오는 사람 있죠? 이, 나, 이, 저기, 전 남친 말고, 음, 여러분들이 양손에다가, 어, 딱 해서 얘냐, 쟤냐,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은데, 어, 누굴까, 어, 그, 뉴페일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 하면, 11월달이잖아. 11월달이고, 어, 저기, 만 뭐, 해수니까, 음, 인의 한목, 어, 이내 암목 새롭게 시작한다 어... 왜 그러세요 선생님 아 이거 진짜 박빙이다 구패하고 뉴패하고 어. 구패랑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해석도 되고 아니면 은 뉴패하고 간다라는 해석도 되고 어. 애매하오 음, 이거는 진짜 박빙인데 음. 그럼 선생님, 누구를 할까요? 라고 하면, 여자 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쪽으로 하세요. 음, 둘중 하나는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 어, 여자 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쪽으로. 만약에 누군가를 선택한다면, 여자 관계가 복잡하면 엔딩은 정해진 거 아닐까요? 음, 이왕이면은 돈, 경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음, 경제 능력 없는 사람은, 어, 저기, 막,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어, 행동이, 어, 신중하지가 못하다. 음, 참고해 주시고요.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이왕이면은 경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고르세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행복할 수 있어. 왜냐면은 경제력 없는 사람은 책임감도 없어요. 어, 다는 그런 거 아니야. 어, 나 경제력 없는데요. 그럼 나 책임감 없네. 따지지 말고. 다는 아니에요. 일부 일부 자, 자 4번 카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